오늘은 하노이 두번째날.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해나네. 어 여기 맞아 이골 먹으러 가야 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반미? 반미이시응 젠위치로 해가지고 콜드브루 시켰다. 커피, 코코넛 커피, 아, 코코넛 커피. 어, 맛있다고 한국 사람 리뷰를 보고 왔는데, 그기 인테리어도 보니까 잘해놨어. 깔끔하게. 그래서 아, 빨리 나와야지. 먹는데 어, 너무 배고파. 지금 공복으로 12시간 넘은 것 같아. 자, 먹어봐 어때? 어쩌다보니, 여기가 뭐냐? 대성당? 어쩌다가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 왔는데 성당에 왔어요 뭐하고 있어? 영상 찍고 있는데 여자들이 다 바이크를 잘한다 행사같이 어, 말아 어? 뭐? 아, 왜? 왜? 기 우리 몸이 너무 뭉쳤어. 몸이 뭉쳐서 어 여기 30% 행사한다는 마사지 샵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팔 지금 팔 그거 인대 들어간 거 있잖아. 그아직도 아퍼 여기 팔인데너런 한천불리 그지? 17,000원? 시설은 엄청 좋아보이는데 현드이식현드이식 마사지 마치고 지금 여기 호안기엠 호수라는 곳에 왔습니다 마사지 받기 잘했어 그지? 인더드인드 <웃음> 이제 인너드 브라이 엄청 잘 되겠는데? Yeah. 파크 두 번째 날끝 너무 더워서 못할것 같아 하, 시원해 다 좋은데 환풍기가 작동되는데 너무 더워 여기는 동남아 사람 아니면 진짜 적응하기 너무 힘들다 가자 스쿠터를 타고 이 꼬치를 먹기 위해서 여기 맥주거리에 왔어. 맥주거리, 저기를 한번 가보자. 어, 저기한번 헤이큐 바이, 여기가 맥주거리. 전 세계 인종이 다 보고 있어. 야 여기 호텔은 완전 명당이네. <웃음> 넘어진다 또 그러다 넘어져. 어 편의점 가서 이제 음료수랑 맥주 사갖고. 야 저긴 정신 없어 못 먹겠다. 숙소 가가지고 우리 꼬치랑 컵라면이랑 해서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일찍 자야 되겠어.